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 요 여자분들도 남자친구에게 참 많은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남자친구를 위해서 노력했던 순간들마다 남자친구로부터 만족을 느낄까요? 오늘은 요 남자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도 분명 내 남자에게 잘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가 뭘 어떻게 하면 좋아할지 고민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아마 내 남자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면 그것을 남자에게 실행하실 거고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남자가 기뻐하는 걸 나도 보게 되고요. 그런 내 노력을 남자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내 마음도 이끌어 가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체크를 해보면요. 내 남자가 요 나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요구하는 것도 없대요. 그냥 네가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가끔 잘 삐져요. 혹은 둘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졌을 때 마치 마음속에 오랫동안 불만을 담아왔던 것처럼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킬 때도 있단 말이죠. 뭔가가 폭발했다는 것은 요 마음속에 뭔가 오랫동안 꾹 눌러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남자는 요 나한테 기대하는 게 없다고 했거든요. 요구하는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뭘 그렇게 참아왔을까요? 그럴 거면 진작에 이야기를 해서 참지 말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또 말은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도 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남녀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손에는 요 물통 두 개가 들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통을 들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고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요니 물통 내가 들고 갈게 예리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여자도요 아니야 이건 내가 들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요 막무가내로 아, 내가 들게 라고 하면서 물통을 뺏어갔어요. 이제 남자는 요 물통 4개를 목적지까지 들고 갈 거예요. 남자가 물통 4개를 들었기 때문에 여자 마음속에서는 남자가 무거울 텐데 하는 걱정도 좀될 거고요. 은근 남자가 자신의 물통을 다 들어준다는 그 생각이 기분이 좋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때 남자도 요 여자가 자신의 물통을 남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여자가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거운 걸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애써 웃어주고 아무렇지 않다는 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농담도 하고 요 웃으면서 목적지까지 도달을 했어요. 물론 여자가 도착하고 나서 남자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사람은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물통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또 어제처럼 물통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자는 또 기분이 좋아서 선뜻 물통을 남자에게 건넸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어제처럼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이 둘째 날이요 남자는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어제보다 기쁘진 않더라고요. 이제 셋째 날이 됐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자는 어제도 그랬고요. 첫째 날도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남자에게 물통 두 개를 건네줬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요. 오늘은 네가 물통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물통 세 개를 들고 여자가 한 통만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살짝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분명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자기가 물통 4개를 다 들고 간다고 했는데 오늘은 나에게 한 통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꾸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오늘은 왜 나한테 하나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아 오늘은 내가 좀 힘들어서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들은 여자는요, 서운하긴 하지만 남자친구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를 들어주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알았어, 내가 들고 갈게. 그리고 물통 하나를 들고 목적지까지 도달했고요. 넷째 날이 됐는데요, 남자가 요 다시 물통 두 개를 다 달라고 하네요. 근데 여자는요, 아니야, 내건 내가 들고 갈게 라고 하면서 안 주려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아니야, 괜찮아, 이리 줘, 내가 다 들고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뺏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 괜찮아졌나? 체력이 좀 회복됐나 보네 혹은 내가 어제 좀 서운해하니까 미안해져서 그랬나? 그래서 걱정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남자에게 물통을 건네줬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도달했고요 다섯째 날이 됐는데요 남자가 만나자마자 여자에게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황당하겠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여자는 분명히 남자를 도와주려고 했고요. 남자한테 신경도 썼어요. 노력도 했단 말이죠. 근데 남자 혼자 마음이 삐지고 힘들어졌었나 봐요.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남자분들은 왜 그랬을 거다 라고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첫째 날 남자는 요 여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여자의 물통을 다 들어준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남자의 그 행동에 대해서 여자는 분명히 고맙다는 표현을 했고요. 그 고마워하는 여자의 표정을 남자가 봤고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잘 도달했단 말이죠. 근데 둘째 날이 되니까 여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물통을 자기에게 건네줬고요. 거기까진 크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걸어가면서 여자가 남자에게 해줘야 될 말들을 안 해줬나 봐요. 중간중간 걸어가는 동안에 남자가 땀을 흘리는 것을 닦아주지 않았다든지 많이 무겁지 내 것까지 들어주느라고 힘들어서 어떡해 이런 말들을 남자는 필요로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목적지까지 아무런 노력 없이 여자가 즐거워할 만한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도달했다면 남자의 마음속에는 뭔가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그렇게 집에 돌아온 남자가 요 자기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기운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이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그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힘든 걸 몰라주니까 그 힘든 걸 여자가 좀 알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여자가 좀 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물통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져서 물통 하나를 좀 들어달라고 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만 여자가 좀 들어본다면 오빠 어저께 이렇게 무거운 걸 4개나 들고 거기까지 갔어?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네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 오빠 정말 대단한데?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셋째 날 여자도 기분이 더안 좋아졌거든요 여태까지 물통을 다 들어주던 남자가 한 통을 나한테 들어달라고 하니까 예전에 나에게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좀 식은 걸까?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좀 사라진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서운해진 거거든요. 혹은 진짜 물통이 되게 무거웠나 보네 그럼 내가 하나 들어주지 뭐 하는 마음으로 걸어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자의 손에 물통이 하나 들렸을 때 여자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던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걸어가다 보니까 남자 본인이 느낄 때도 요 여자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분명히 한통 줄어든 가벼운 물통을 들고 가고 있지만 가는 동안에 여자의 눈치를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네개를 들었을 때보다 세개만 들었던 오늘이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셋째 날 여자 마음속에도 요 오빠가 힘들었었는데 내가 하나 들어줬으니까 나도 노력을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마음이 혹시 여자 마음속에 들었다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남자가 요 여자친구에게 아, 되게 힘들었지 내가 오늘 다 들어줬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 들고 오느라고 고생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셋째 날 남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네개를다 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됐을 때 여자에게 모두 다 자기가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물통이 무거운 것보다 마음이 무거워진 게더 힘든 걸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요 어제 세개만 들어봤더니 네개를 들었을 때보다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거든요 여자가 한개를 들어봤을 테니까 자기가 네개를 들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줄 거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자친구가 조금 토라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마음만 더 불편해졌잖아요 그러니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네개를 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럼에도 이 남자는요 내심 여자친구가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네개를다 다시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전히 여자친구가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는요 네가 세 개를 들어주고 나서 나한테 좀 미안했구나 이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남자친구를 인정해주는 말을 못 했을 수도 있겠죠 넷째 네, 날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요 여자도 자기가 자기 걸 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남자친구가 뺏어서 들고 갔으니까 여자 입장에선 뭘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가 들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는 요그 물통이 몇 개가 되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통이 손에 더 많이 들리게 된다 하더라도 요 혹은 자기 손에 물통이 하나도 없이 여자친구가 다 들어준다 하더라도 요 남자가 원하는 거는 요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마음이 편안했으면 하는 거였죠 혹은 자기를 알아주는 걸 바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남자의 마음의 변화는 요 여자가 어떻게 해 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요 남자가 이걸 여자한테 요구하는 방법을 여자가 알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세개를든 날이건 네개를든 날이건 여자친구가 나 때문에 오빠가 고생이야 이렇게 오빠가 챙겨줘서 너무 든든해 그냥 이런 마음만 받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만 받았다면요, 이런 마음만 받을 수 있었다면 남자는 매일매일 그걸 4개씩 들고 가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4개가 아니라 물론 10개라도 상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자는요, 물통이 무거울까봐 거기에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남자가 어떤 걸 진짜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를 신경 못 썼을 수도 있겠죠. 여성분들은 자기 남자에 대해서 진짜 멋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진짜 그 남자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친구분들을 만나시면 자기 남자친구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잖아요. 그걸 남자친구한테 해주세요. 남자친구가 진짜 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물통을 들어주는 이야기는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든것 뿐이지만요. 우리는 연애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나도 분명히 상대에게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말 그 노력이 내 상대가 원하는 노력인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신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둘 사이에 꼭 필요한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